음. 이 여자애는 저랑 22살 동갑이고요. 친구예요. 자주는 아니지만 한 달에 한 번씩은 만나서 술도 먹고 노는 그런 사이. 근데 이 친구가 특이한 게 매번 저한테 너 같은 얼굴이 여자들이 좋아할 얼굴이라며 제 외모 칭찬을 끊임없이 합니다. 저번에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갔는데 거기서도 얘 진짜 멋있어졌지? 이걸 다섯 번이나 물어보고요. 근데 이 친구가 저를 좋아한다고 쉽게 잡는 게기엔 얼굴이 너무 예뻐요. 고등학교 때 학교 탑이었어도 겨겨고요 고등학교 안친는데 졸업하고 오른한 계기로 친해져서 지금까지 2년 동안 친구로 잘 지냈는데, 그냥 키던데 제가 잘생겨서 칭찬하는 건가요? 아, 지금 얘 논리대로 하면은 나는 그, 이 한국, 이 조선 땅에 있는 모든 아줌마들하고 사귀어야지. <웃음> 아줌마들은 나보고 잘생겼대. 어? 한 번도 근데 나는 젊은 사람들한테 잘생겼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난힘들수어 지금 뭐그시발난 그래, 머리 완전 공대로 바뀌어갖고 이게 딱되아 이게 증명이 가능한 건지를 아이 <웃음> 아 아이 아그 근데 그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고이을을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성이 아이 인이아아그걸 얘기할 수 있는 이 아이 아이 아이 고얘기이수 있는 좀. 개관적인 성격이 있니다 아, 하긴, 얘가 얼굴 이 예쁘다고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약간 자신이 있었잖 자신이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자신이 있으니이안 될걸? 난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근데, 스무 살 때는, 아, 응. 근 그런 식으로 따지면, 스무 살때 사기도 있지, 당연히. 천여아생는 그런 사람 있었지. 그냥, 기본적으로 막, 그러니까, 원체 잘생긴, 잘생긴 사람들 있잖아, 황명씩은 그런 사람들은, 그런 남들이, 당연히 잘생겼다 생각하는 사람들 잘생겼다 라고 얘기를 했으 그렇지 그러니까 박보검같은 어, 사람은 어, 뭐 개나 소나 다 잘생겼다고 하는 사람 근데 예를 들어서 너한테 잘생겼다고 하는 사람은 그거는 그릴라이트라고볼 <웃음> 수도 그, 있을 거 같아 내기가 그거야 <웃음> 야네가 박보범만 <웃음> 생겨서 내가 우리가 잘생겼어 와, 아, 진짜 잘생겼다고 말리데 어, 남자 얼굴 모르잖아 근데 어쩔 수 없지 그러니까 지표가 그렇게 나올 수가 없잖아 지금 남자 얼굴이 우리가 사진 딱 보면은 우리가 판단할수 있겠지만은 지금 그게 아니니까 경험만가지고밖에 얘기 못하지지 사연, 사연장은 평소에 잘생겼다는 소리를 못 들었으니까. 그렇죠. 그게 잘생긴 거까지는 그러니까 남들, 어, 잘생겼다라는 점도 아닌데. 자신이 관심 있는 사람이 잘생겼다고 했으니까. 꼭, 그린라이트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이것만 들어도 잘모르겠지 이거 그냥 들으면. 네. 내가, 내가 생각하는 그린라이트 아니야. 이. 네. 내가 생각하는 스킨 나는 얘 얼굴을 보면 알것 같아. 아유 오르니까 그걸로 그러니까 말을 얘 얼굴... 아니 원래 이런 거야 이걸 이렇게 잘생겼다 뭐 이런 말 하면 변상을 까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지 우리가, 우리가 이거 판단할 수 있는 거 만약에 스킨십이 있었으면 그림을이겠지만은스킨십이 없었으면 나일수 있는 그라 아니 ]까? 그럼 얘가 그런 말이라도 했어야 돼 저는 사실 제가 봐도 그렇고 남들이 자, 전혀 잘생겼다는 말을 한 적이 없한다거나스킨십이 음. 있었으면 그림할트가 가능했지만은 너 좋아하는 사람한테 스킨십을 바로 할수 있어? 아니 뭐 이렇게 뭐 어깨를 이렇게 해주는가 어깨를 할수 있어? 너는... 아 근데 내가 너무 아뭐 관심 <웃음> 있으면은 할때어 가방을 이쪽으로 들어준다든가 아니면 어깨 이렇게 만지고 하런가 너는 그러한 이제 관심 표현이 있지만 사람들마다 다른 거지. 그러니까 내 말은 뭐냐면 여자애가 그런 할 의도가 있야되냐이 말이 중요한 거지 지금. 여자애가 나름 얼굴만 잘생겼다고는 못지. 다잘는있어 근데 관심으로 생각하는데. 이제 그 나이 때 해. 너는 아니고 나는 길고 뭐 여자애가 뭐 스킨십을 니만대로뭐 네 스킨십을 해. 아니면 얘가 진짜 빠은 얼굴이거나 뭐 너처럼 생겼는데 걔가 잘생겼다고 한거나 어? 그러면은 그린라이트인데 얘가 그냥 진짜 누가 봐도 어나 흔남이고 잘생겼는데 라면은 뭐 굳이 그린라이트까지 나요. 네, 내가 어, 22살이라 어려서 긴가민가 한게 내가 봐도 아니오 어? 절대 아니지 이거 나도 아니. 아니라고 생각해 어, 아니요. 나는 귀여 그래요? 뭐? 아니요 지금 와이프가 와이프가 너한테 잘생겼다는한 적이 있 똑같은 상황이 있어? 솔직하게 얘기해봐 사귀기 전이나 음. 옛날에 연애할 때나 아니면 결혼 하고서 아우 우리 신랑은 진짜 잘생겼네 이렇게 진심으로한적 있어 없어? 솔직하게 어, 없지 어. 잘생겨서 그런 거 아니야, 니가 인정? 개초자! 막 얼굴 분만 떨어져야 본적 많나? 아 당연하지 매일 매일 떠나잖아. 사귀고 나서, 뭐, 사귀고 나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아, 아니, 아니, 그치? 내가 막 지나가다 가 어, 뭐, 잘생겼다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거야. 지금 그게 중요하다고 지금 이거. 그러잖아 보면서 아니, 무슨 생각 하는지 모르잖아. 속으로, 아, 씨. 얘랑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웃음> 이런 진짜. 생각을 해도 되는 거야. <웃음> 어?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웃음> 아니, 일다 그렇게 뿌러지게 보면서, 아우, 잘생겨서 쳐다본다라는 걸네가 들은 적 있냐고. 아, 있지. 그래? 아기 전에? 어, 사기, 사기 전에. 사기 전에. 음, 아까부터 얘기한데, 사기냐, 지금 얘네가? 사기, 사기 전에 없다고? 음. 그럼 사기 전에 <웃음> 없어? 사기, 사기 뭐 나서는 <웃음> 점점 좋아하는 감정이 커지면서. <웃음> 잘생겨 보이지? 아, 씨 진짜. 어, 알았어, 알았어. 범, 가, 락스, 탐사. 안녕하세요. 제가 요즘 이것 때문에 일주일째 잠을 못잡니다 저번주에 학교 통화에 애들이랑 다 같이 해수욕장을 갔는데, 수영도 하고 서로 빠트리고 노는데 같이 간 애들 중에 여자애 중에 조그만 여자애가 하나 있어요. 근데 걔가 자꾸, 아, 빠질 뻔했네, 빠질 뻔했네, 이러면서 저한테 없었다가 내렸다가 막 하는 거예요. 네. 그것도 다들 키가 큰데 저한테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수영복 입었는데, 이렇게 막 닦고 막엎히고막 막 이러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그 밖에서 또 타투 행사를 하는데, 아, 뭐 어디할까어디할까 이러는데, 저는 옆구리가 좋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나머지들은 다 어깨나 등 이렇게 했는데, 걔만 옆구리를 딱한 거예요. 뭐, 아, 이거 저한테 애플 보이려고 그런 거 아닌가. 뭐, <웃음> <웃음> 근데 바다랑 대학교 엠티 말고 따로 왜 가본 사람 있어? 왜왜 없어? 많으면 오 투어가 이제 뭐 난, 내가 뭐, 내가 한가 없어요? 아 있지 있는데 나는 여름에 안 가봤어. 아니 일단 일단 가장 그 뭔가 이 야릇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 물놀이 할 때요. 음. 그렇지 옷도 얇지 뭐이를면어서뭐 뭐 빠지는 그런 상황에서 뭐 이렇게 엉겨붙기 좋아. 어? 그런 상황에,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뭐, 키가 따내데도근데 얘한테만 일단 엎힌다는 거는, 이게 이렇게 닿는다는 거 아니오, 이렇게. 진짜 살려고 그랬어? 어? 진짜. <웃음> 야, 뭐 죽을 만한데, 도 살려고, 여기. 어? 가가 이렇게 등에 맨날, 아까 얘도 기분 좋다고 하잖아. 기분 당연히 좋지. 이미 타초까지 안 가도 나는 이미 나는 거기서 끝이라고. 실은사가 어딨어. 타초까지 안 가도 이미 엎히고, 얘한테만 엎히고, 내리고 한 거에서 이미 끝이야, 게임 끝이야. 타투는 근데 좀 의미가 있네 응. 허리가 괜찮다고 하면 은 그치 다른 애들은 뭐다 어깨 이런데 됐는데 옆구리도 했다니 연구를 하면 이제 의미가 좀 있지 그럼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동아리에서 MT 같은 경우는 우리 동아리 여자들은 애다좀 스케줄이 다 쎄어 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우는 아무것도 안 봤어 그런 경우는 나는 솔직히 난, 난 겨울바다만 봤어 표지가 않아 물놀이를 어, 안좋아하지 는그렇 아니 어, 그러면은 음. 너 동아리 여자애들이 너한테도 스킨십하는게 있어? 어떻게 어뭐 없는건 뭐 기본적으로 어, 뭐 없는 뭐. 근데 봐 <웃음> 여자는 아무 생각없이 할수 있는데 어, 네. 남자들은 그렇지않아 100% 네. 다 씨발 친구고 뭐 있단 거뭐 없을게 아마 야씨 남자 여자 친구가 어떻게 되냐? 음, 솔직히 여자 만나러 들어가는거지 사람들 생각하면 그래 어. 근데, 어. 근데 어. 이정도까지 스킨십은 음. 해본 적은 있지만 나는 아무 일도 없어서 오어서난잘 아, 모르겠다 그냥 뭐 솔직히 남자는 보통 어. 다 열려있어 이게 자기가 솔로이고 그런 이상 뭐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다 열려있어 이 여자는 언제든지 아, 솔직히 조금 너무 못생기지만 고 평타만 쳐도 이그 여자와 스킨십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거야 아마 그렇지 어 그래 야 그거 못 봤냐? 그러니까. 남자가 만지면 안될 여자의 부위랑 어? 그치. 여자가 만지면 안될 남자의 부위 어디 빼고 다였더라? 여기, 여기 가운데 빼고 다 만져도 되는 거고 아니요, 가구. 가운데도 는가운데 그걸 남자는 아, 다... 아, 그래 다였나? 다 다였나? <웃음> <다. 웃음> 아니, <웃음> 나는 항상 여름철마다 뭐 친구들하고 뭐 물놀이를 가든 놀러를 한번 주고 가잖아 그러면 우리말고도 뭐 여자랑 같이와서 놀고있는 무리들을 보잖아 그럼 딱 보면 보여 아저 새끼 저 여자 손나 좋아하네 약간 그스킨십 하려고 애쓰는게 보인다고 뭔 느낌인지 알지? 근데 얘는 여자는 싫어서 피해다니는게 보이고 남자는 막 걔랑 어떻게든 막 빠치고 놀아보려고 막 하는게 보이고 근데 내가 막속에서 짜증나는게 아저 여자 얼마나 짜증날까 어? <웃음> <웃음> 그런게 보여 근데 여자가 먼저 막 앵긴다? 그거는 못 보여 백프로긴 하지 그건 백프로였을 것같 내가 봤을 땐 100% 이미 그래, 그래. 걔한테 업히고이 어, 맨살이 다섯 서 새끼가 기분이 좋을 때까지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백0로예요 일단 둘다방법가 없는 상태에서 한 거잖아 그럼 그래. 그러면은 좀 솔직히 호감 정도의 차이는 있긴 한데 호감 정도의 차이인데 그래. 일단 그린라트는 호감이잖아 일단 야 그리고 봐봐 남자랑 여자랑 좀 달라 이 호감. 여자는 차근차근이고 남자는 언제든 오케이 약간 그런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진짜로 싫어하는 사람 아니면 괜찮지 어. 어, 얘도 이런, 이런 여자도, 여자도 어 여자도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면 진짜 물에 빠져 막 진짜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어, 그리고 거기서는 생각해. 뭐 백번 양보했다 어, 어. 치는데 이미 타투에서 그러면 거기서 아마리가 거기서 아사마리가지요 타투까지 갔을 타투가 사실 약간 좀 관심은 있다고 본다이 여자애가 지금 뭐, 잡을 데가 없어. 근데, 잡을 데가 없으니까, 아무거나 잡은 거야, 지금. 아무거나 잡았는데, 생각보다 근육도 있고, 뭐도 있고, 있을 거다 있어. 그러니까, 어? 저까지? 거기서 이제 호감이 생기는 거지. 이제. 그럴 수도 그리고. 있지. 뭐, 호감이 그 자리에 생길 수도 있어 졸다가, 다가 그래서, 놀다가...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아, 선생님, 들어가, 들어가. 했는데, 이 남자의 사정을 모르잖이 남자가 분명히 그걸 했겠지. 여자가 궁금한 거야. 어, 생각보다 괜찮은데? 이 남자의 관심을 어떻게 하면 꿀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목소리> 그 타투가 이제 거기서 결정적으로 나온 거지. 그러니까 이건 난 그린라이트라고. 나도 나는 이미 나는 이미 어필 보는 거 거기서 나는 그린라이트라고 보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서로 감보다가 여기서 이제 여자애가 딱할수록된 거야. 니네 생각은 어때요? 나는 일단 그린라이트. 왜 그린라이트? 왜냐하면. <웃음>